시간을 들여 충분히 드레인을 진행합니다. 드레인 플러그를 같이 결합니다 오늘 준비한 오일은 캐스트로 트랜스맥스 ATF 덱스론6입니다. 덱스론6 공식 승인 오일이며 100% 합성류입니다.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유를 주입합니다. 시동을 걸고 신유가잘 돌도록 변속을 진행합니다. 유온도 함께 올려주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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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유를 주입합니다 레벨링 작업을 감안해 오버필 해주고요 다시 한번 변속을 진행합니다 레벨링 플러그를 개방해 과제입된 미션 오일을 배출합니다 미션 오일이 주르륵 흐르다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 재빨리 신품 레벨링 플러그를 제거합니다 레벨링 작업은 규정 온도 범위인 85도에서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마무리하고요올려말리부에서 배출된 미션오일의 모습입니다 좌측부터 1차, 2차 그리고 레벨링시 배출된 오일입니다 드레인 플러그, 레벨링 플러그 모두 교체하였습니다 다시 차량을 올려 작업별을 확인합니다 드레인 플러그 및 레벨링 플러그 모두 깨끗합니다. 고장 코드 여부를 확인합니다. 깨끗합니다.